기에 모이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. 함께 계심을 믿노라 지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. Hindu